정각학 인간들이요.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아니래요. 일어나라 인간들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맞다. 좋아 좋아 좋아. 왔어 왔어 왔어. 오늘 제가 준비해 온 덱은 승률은 낮지만 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 상대 아, 결혼 대 해방 아. 열받으라고 하죠 오! 미션은 버리겠다는 말인가요? 아아러니까 <웃음> 그런 덱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 열받기는 하는데 음. 항상 이기지는 못했어요 실속을 음. 못 챙겼어요 그니까요 미션 도버리면 네. 버리겠다 근데 슬레이 새로운 카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카드가 나오므로써 승리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오 상대 빡치기도 하면서 승리까지 할수 있게 나 그리고 지금 메이킹에 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노 유발돼 짜증나게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 캉, 캉이 낫질 수 있게 하는지 아, 예, 예.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웃음> 과학적인, <웃음> 이유가? <웃음> 과학적인, <웃음> 과학적인 거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예. 왜냐하면은 이 열받게 하는덱기막 음. 턴에 할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 아, 내가 오히려 할게 없는데 그냥. 탈출하겠다. 탈출하거든요. 네. 역으로 마지막 턴에 스냅을 딱 치고 음. 카우를 딱 던져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막 상대방이 핸드에 바위밖에 없고 막 아이스맨을 유코델이 있고 하면 나가야겠다 하면서 나가버리는데 음. 음. 근데 운 좋은 상대는 다 피하고 핸드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맞죠. 수도 네. 있죠. 네. 맞죠. 그럼 카으로 보고 어 뭐야 잘 풀렸네? 내가 탈출. <웃음> 내가 탈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예. 1코의 아이스맨 핸드 코스트 올리는 거, 유명하죠? 예. 코렉으로 바위 집어넣고요. 멘티스로 덱을한장 훔쳐요. 욘두로또 음. 댁을 지워요. 개값추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웃음> 아, 그리고 바위를 집어넣는 거. <웃음> 남는 건 바위밖에 없게. <웃음> 네. 또 콜렉터로 내가 파워도 너무 약하면은 그냥 할수 있기 때문에, 휘어주면서. 음. 어. 비스트로 <웃음> 올려요. 음. 팔콘으로 떠올리고. 또 던지고 그냥 우리 필드 계산해보니까 데미지 10이 안 넘겠는데 <웃음> 이거 데미지가 한 대가 네. 바위를 안 뽑으면 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이게 되게 필살기가 있어요 안 되겠다 싶잖아요 네 문캉캉 네. 문캉캉 <웃음> <문 칸칸 웃음> 1번 플레이했는데 스냅을 쳤어요 네. 또 2번 플레이했는데 또 스냅을 척항을 내고 또그러잖아세 번째 플레이는 없어요 왜냐면 댁이 이제 다 도룩났기 때문에 <웃음> 다른 카드들로 <웃음> 그래서 극대는 위발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근데 상대방이 타노스가 아니면은 덱이 적기 때문에 더 크거든요? 덱을 보자 오!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 잠깐만 따지로 이거 다음쳐 콜렉터 벌써 두장 엄청 오거든요 이거 심지어, 미친 호재다 나 바로 빈재부터 네. 콜렉터도 있어요? 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어? 어? 아, 설마 상대도.. 상대도.. 그거말돼 이래 확률은 맞고 아마 닷코 어, 예, 같은데 그, 예. 선 케이블로 바로 따지 훔친 다음에 딱카르로 예. 훔치고 바로 나가져요 예. 오, 오! 상대가 지금 세쳤어요! 그래? 잠깐만 이러면 팔큐브 스냅! 네오 이거 팔큐브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어? 오 잠깐만 이게 어, 예. 없어요 죄송한데 비숍 가죠! 져 좋은 거 맞나요? 또 뭐죠? 비스트! 비스트. 어, 진짜.. 비스트가 나오네? 어. 다운스덱이었는데요 진짜 아니, 유발덱 아니에요? <웃음> 어, 덱 진짜 유발덱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야, 빠르게 음. 비스트를 먼저 내가 줄게요, 차라리. 아니 이거 콜렉터 내고 데미지 높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괜찮습니다. 일단 다 훔쳐봐요, 덱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발컨도 있어! 발컨도 있어! 오. 진짜 덱리스트가 비슷해요! 아니 덱이 다 4장 남았거든요? 왜? 케무 아. 훔치면 이제 한장 남는 게 아. 아니 어떡할 건데. 이게 없어요, 덱이 덱이 없어요 덱이. 덱이. 진짜 죽... 아이언맨! 엑션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이다! 블레이드! 훔치고 데이프 남은 거 썰어요. 맞다, 장이죠 이거? 아까 4장이 네네 있었거든요. 내장, 끝났어요. 대이 없어. 리몬 네. 버렸거든요. 비쇼. 테이블로 훔쳐주고요. 나와요. 안젤라. 하나 더. 블랙 위도우. 블랙 도 아, 블 블랙 도우 블랙 위도우. 블랙 어 어? 뭐죠? 왜내 덱이지? <웃음> 어? 이 장비 시트요 아니 그러니까 후드 서, 서순해가지고 이거 삼면 됐어 데모지 삼 됐어 콜렉터까지는 던질게요 여기가 좀 압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파워가 음. 원래 이래서 원래는 졌었어요 아니 우리, 이게 파워가 약하죠 우리 지게뭘 네. 많이 한것같으면 파워가 워가지 좀... 그래서 <웃음> 이때까지이 극대노 덱이 항상 사장됐던 건데 네. 이게 틀려요 음. 원래는 여기서? 어? 내가 파워가 없네? 탈출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 같아요 성대 하나요 자 뭐죠 다크호크 어왜 하죠 아 진짜 열심히 되게 열심히 하는데 <웃음> 봤어요 어 어떻게 이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카우로 바뀌 때문에. 네. 그러면 상대방이 다쿠크는 다른 구역에 대한 확도이 있거든요? 데미지 제일 높은 게코르그 데미지 인데요? <웃음> 이거 <어떻게 웃음> 이거 <어떻게 웃음>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니 잠깐만 이렇게 아니 잘 아니 풀렸는데도 아니 이거 이 정도면... 아니 기다려보세요, 증거 아니에요, 진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나갈 수도 있잖아 본인이 극때노유발당하시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왜 하냐고, 나안 나가냐고, 왜안 나가는데 왜... 왜안 나가는데... 아니 밑에 숫자를 보세요, 그... 거 이걸 왜 나가요? 지금 8, 9, 6 이러고 있는데... 아니 이거 이긴 거잖아요, 제가 아니... 털린 건데요? <웃음> 일단 첫판이니까! 아, 첫판이니까! 첫판 아, 이런 느낌이다. 에어. 근데 이거는 제가 콜렉터를 좀 먼저 던지는 게나아네콜렉터 먼저 내야 돼. 아이스맵부터 가볍게 들어갑니다. 음. 어 이거 보루미를 안 던지나요? 아 보루미를 블랙 위도우 던져야 돼요아냐하면 아 고증 때문에. 음. 아, 고증! <웃음>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없네 케이블 왜냐면 미더우즈 바이트로 얘가, 얘가 보르미를 입장금 받거든요. 네. 때문에 일단 케이블 먼저 가겠습니다. 아니, 데미지 1라서 이 던지는 거 아니에요? 고질 때못 때문에. 아, 아. 오 드라큘라. 근데... 어. 자 이번에 킨제스콜렉터 이번에 나가지고요. 네. 어정업는뭐 아무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이스맨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할게 아. 없거든요. 잠깐만 비슷. 잠깐, 비스트 위도우즈 바이트 비스트까지? 스파이크 yeah. <웃음> 오 <웃음> 탈출! 맞았어, 탈출, 탈출! <놀람> 탈출 미션 그러면 두번 성공입니다 <웃음> 지금 이거 스냅으로 매치 승리, 탈출 승리 두개 동시에 낀 건가 이게? 어, 잠깐만 <놀람> 네. 첫 번째 미션 성공! <오 pourquoi 이> 미션 성공! 네. 최초 달성 아닌가요? 아 그쵸, 그렇죠. 최초 달성 세계 최초, 우주 최초예요 이거 아 그쵸, 우주 최초 맞아요 딱 준비했어요 오 스냅 우주 최초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욘두로 한번간안 던졌죠? 어 근데 예? 그 녀석 안 만났네요. 제로 페어로? 이러면은 슈리덱인데 슈리. 슈리. 슈리 이 턴에는 리자드가 나와요. 잠깐만 이거 멘티스로? 어 이거 리자드? 멘티스? 여기 간만 실험실 던지면 안 돼요. 그쵸? 왔죠 아. 왔죠, 아. 왔죠. 왔다. 아까 죽어? 뭘까요? 아 어? 졸라. 타이탄이야 그리고 졸라 근데 어떠세요? <웃음> 졸라. 아 괜찮아요. 어 잠깐만 헐크 헐크. 졸라. 헐크, 졸라. 헐크 졸라! 헐크 졸라! 맞네! 맞네! 일단 얘네는 올리고요 네. 아이스맨까지는 헐크 와 좋아요 어? 이러면은 잠깐만요 타이탄이야타이탄니아제거거요 타이탄 타이탄 오고. 오고 가고 오고니까요 어 근데 수거해버렸어요 타이타니아 이게 일로 오네? 납치했어! 아, 납치했어! 아, 화가 나죠 지금 네. 어, 스냅 안 합니까? 스냅! 조... 나가! 야 <웃음> <그게> 뭐야! <웃음> 에이 멘티스 이거 웬만하면 강운데내지 않을까요? 어. 왔죠. 나갔죠. 네. 왔다. 어, 어 페이스 페이스 스톤. 어. 괜찮아요. 록조의 핵심 카드거든요, 스톤이. 음, 음. 슈퍼 플로우에는 어떤 카드를 내는 게 좋을까요? 강이죠. <웃음> 아, 슈퍼 플로우에는 내는 척을 하면서 팔콘으로 회선 거. 음. 어. 자, 요럴 때 아틀란티스. 싹. 어 슈퍼플로 뭐 있나 할때 파이콘으로 다시 베스. 불까지는 <웃음> 보너스 이미. 못 참겠는데 이거. 불 집어 넣고, 불 집어 넣고. 쾌수하고. 불로 데미지 뭐야, 그렇죠 <웃음> 쌍치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음. 스페이스로 다시 옮겨요. 이거는 그리고 서순을 썰고 빼고 넣고. 넣고. 어. 썰고 빼고 넣고. 오케이. 극대노 유발 이에요이건데아 아, 근데 뺏는거 아, 아, 못했어요. 아, 아 까비. 너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들어오. 네. 잠깐만 저 비슷하다. 들어서긴가요? 연두. 슈! 고돌 집어 넣고요. 넣고 돌. 돌? 사이드사이록칸이지 잠깐만. 오, 좀 세긴 해요. 참치 어떻게 이기죠? 괜찮아요. 어차피 콜렉터. 문걸로 복사 들어갑니다. 문캉캉. 문캉캉이가 문캉죠. 웨이브. 응? 오히려 전혀 지장 없는 척해야죠. 나는 그러고 들어오 막았어. 뭐 어떡할 거야? 음, 어쩔 건데? 근데 이거 상대방 데스 나오겠는데? 괜찮아요. 보면 되죠. 나오나 안 나오나 상대면 어, 돼요. 지금 핸드 세장 있어요. 뭐 아, 없어요. 어떡할 건데? 하나, 위도우즈 바이트. 오, 상대. 상대시대. 좋아 어려. 어? 문걸로 복사해가지고. 네, 칸은 몰라. 타노스. 봤죠 타노스. 타노스? 이러면 네, 지금 어, 케이트 발음죠? 여기서 멘탈 타격 한번. 만두 카나디가 뭐지 나요 아칵 만두 안 먹는다네요 아턴톤 <웃음> 네. 그리고 여기 칵한복 어, 야! 어, 어, 자, 야, 어, 야 어, 어 아니 어 잠깐 비켜 아야돼어 아, 뭐야 이거 어 비켜 아니. 비켜 칵이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극대도 말었네요. 아. 부사 극대도 돼. 뭐야 이거? 인성질까지 당했어요. 스매일하면 <웃음> 위아더월드. 왔다. <맞다. 웃음> 왔다. 최고의 계속, 구역이다 아니 이거 원래 블랙... 바로 스매일. 원래 <웃음> <번만>, <웃음> 데미지 계속 오르나요? 계속 크죠. 계속 오르죠. 위아더월드. 제 덱을 보는 수가 극대도예요. <웃음> <그냥 입꼬라지게 웃음> 뭐. 이게 이 꼬라지게 뭐냐고. 뭐야 이거 이러면서. 지금 아직 희망이 있어요. 어, 어 그래도 대기 안에 뭔가가 있겠지. 그치 하나 정도 네. 괜찮아.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두 개째 보고요. 막한다 일단은 위도우즈 바이트로 음. 한번 소노 한번 쓱 유도해 주고요. 응, 들어 한번 맞고. 근데 이거 상대방은 뭔데기죠 칸이지 케이지 잡은 어. 상대방도. 어? 자기 카드 지갑 써서 멜티스 범이 펀퍼 하거든요? 와, 정말 뽑을 뻔했다고? 아, 다행이야? 뭐야요? 오? 나 팔콘으로 다시 올리고 올리고 자부까지 일단 데대해지 맷이 나올 것 같긴 하죠? 응? 그렇죠. 해지맷도뭔거잘 헤지 응? 근데 거기 카미지는뭐야 아, 이거, 아, 이거 톡식세라 이거. K.M. 베스트 색인데. 네. 음. 그거죠, 이거. 그 메리까지, 메리까지 쓰는 거. 음. 레불이 지금 투척해 버리고요. 애매한데. 이지역 어디로 갑니까? 삼지 가줍니다. 3지역. 음. 센... 센트리? 센트리요? 잠깐만. 아니, 센트리가 있어요. 이거 이거 맞아요? 어떻게 이기죠? 이거 이길 수 어, 있어요? 이거 근데 상대 캉이에요. 일단 한번 넘깁니다. <웃음> 이거 100% 캉이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요. 확실해요? 지금 스냅치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단한자스냅 이거는 그냥 가줍니다. 이쯤에 또 있고 이거를 할 리가 없어요. 강이죠 이야. 마블심리학 박사예요. 에? 이번에도 과연 할수 있나 해봐요. 여기서 따봉 날려주고요. 네. 이거 한번더강이에요 아, 문거를 음, 왜 내겠어요? 문캉 문칭칭. 캉을 하려고 내이 네, 이거? 그럼 갑니까? 가줍니다. 네. 턴 종. 턴 종. 오, 세 개. 파이퍼. 근데 굿파워 아니 오늘 상대방들이 <웃음> 이상한데 왜안 나가죠? 떠나가면 지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르르르르 돌리면 할 건지 이 사람 다시 물어봐요 아냅 <웃음> 스냅? 스냅? 네? 할 거야? 어? <웃음> 스냅! 간다네요네 탈출! 탈출! <웃음> 하면 그런 나는안해자 어. 오케이 그 녀석이에요 그 여러. 녀석 오! 잠깐만 진짜 왔다. 일단 참아줘. 심지어, 심지어 문캉캉까지. 응. 그렇죠. 미쳤다, 미쳤다. 상대방 타노스 내 빅대기여가지고 핸드 네, 지금 벌써 극대노, 벌써 한 중로 왔어요. 응. 트리케라톱스까지 이거. 콜렉터! 잠깐만. 심지까지 키워줘요. 실환가 싶죠. 소울 스톤, 파워 스톤, 연구소. 연인, 이러면 삼지는 쩍 앵간하면 이겼죠. 그렇겠죠. 조금 더중노 유발해주고요 그죠 나이트 크롤러 와 이거 아이언맨까지 미쳤다 사고예요 심지어 네. 네. 상대 타임스톤 자리도 없는데 맞아요 네. 잠깐만 이거 근데 혹시 그 녀석 나오나요? <웃음> 아무리 봐도 그 녀석 각인데 그러면 여기서 오우 스낵! 스낵! 압박감 준 다음에 탱으로 쓱 아보 뭐 좋아요 벌써 이게? 나가고 싶긴 해. 위도우즈 울박나 나왔어, 왔어. 그냥 아, 네. 지 이거는 바로 만두 하나 먹을 네. 야할 부분이고요. 오. 이러면 아이언맨 내나요? 별만두 나가줍니다 이거 그냥 아이언맨 던지죠. 어쩔 수없어 사실 그저, 구달리긴 한데. 맞아. 압박감 <웃음> <암방감> 줘야 <웃음> <져야> 되는 거. 조 아이언맨 내야 되요. 아이언맨이다. 상대방이 오히려. 필드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약하거든요. 무너쳤어. 그렇죠. 그저만 다 던졌어요, 지금 그쵸? 맞아도 오히려 좋아. 오오오. 리치가 네 번째 턴에 나오긴 했지만 록조도 없고 필드도 이거 부담되거든요. 자리도 테이블로 거기다가 훔쳐주고 잠깐만 가자 엑스맨. 맞다. <웃음> <스위이> <웃음> 상당히 치려줘요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임팩트는 <웃음> 오케이. 이 <웃음> 피트는 말이 안나네요임팩트 진짜 멋있거든요. 잠깐 도로즈바 이제 사람 던졌나요? 어, 그렇안 던졌어요 <미도우주> 안 던졌어요 브로우더 <미도우> 안 봤어요 이거 어. 어, 어, 록조 퀸데 저기서 돌려오면 저거 망합니다 이 사람 돌! 넥샷 나와주면서 잠깐만 이러고 다 놓으세요! 네. 스냅. 네. 스냅! 스냅! 이거 네. 지는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죠! 던져! 간다! 왔다. 질 수가 없다! 퀸잼 없어 심지어 오른쪽? 밝히면 안 돼! 와, 이걸로 이기네요, 근데. 하모스, 제가 시청자분들 대리만족. 바로 만두까지. 고기 만두. <웃음> 김치 만두. <웃음> 와, 근데 이대구 혜택 좀 어떠셨어요? 송일이님 어, 저는 맨 처음에 보자마자 무슨 네. 이런 댓글 갖고 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음. 오순의최적화그죠최적죠 미션 최적화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추첨의 시간을 좋네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뭐 개인적으로는 만원 정도는 음. 시청자분들 드려도 네. 뭐죠?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누구죠? 시청자 상품! 저는 이제 뭐 실속을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뽑아주시죠 어. 2권자 무섭네요 진짜. 자 3만원권이에요 하나 둘셋 클라엄! 시청자 답본! 뭐라? 뭘아 이거 하니 좋아하세요! 야아이자 <웃음> 이렇게 해서 오우스네 2회차 촬영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쿠사님부터 뭐, 아, 저번에는 솔직히 영상 올라오면 기프티콘 막 기프티카드 받고 싶으면 빨리 가서 댓글 달아라 <웃음> 이렇게 사기친 <상친> 다음에 <웃음> 사기를 전패했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좀> 양심에 찔렸었는데 <웃음> 이번에는 정말 낭낭하게 나눠드려서 네. 너무 좋네요 음. 네. 이림님 어떠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저희가 그 계획한대로, 그 음. 컨셉대로 음. 승리를 음. 가져가는 그림이 나와서 음. 음. 아, 굉장히 맞아. 좀 뿌듯하고, 네. 그와 동시에 또 마지막에 또 시청자 선물까지 뽑으면서, 음. 훈훈한 장면 좀 네. 어, 나오지 않았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 스냅! 오늘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좋죠. 오! 스냅! 스냅! 스냅! 안녕! 안녕!